어 뭐야 뭘 잡고 있어 아이어아내 아니 오맨 연막은 이게 문제야 너무 느려. 아 30초 남았습니다. 공식 에이스 모이 영도서 터면 뒤로올 때? 잘가라 나이스 어? 취꽃 연막돌야 <웃음> 이거 왜안 죽어? 아니 미친 괴물이 어 용살이다. 우! 나이스. what the fuck? <웃음> 아, 다 <웃음> 던진 나가야 돼던진윈도진 음, 하나 더다다내려다다 던진다, 던진다, 던진다, 다다다 머시고 어. 그냥 뚫어버려 없다서 없다파 어 사이트 들어가 버리요 그거 그냥 나면 뚫어버려. 어, 그거야, 그거야. 그냥 사이트 들어오면 안 돼. 우리 안 돼. 이거 사이트로 일하래. 그냥 얘들아. 얘쌈 다나강사하려고이 새끼들. 아 뭐지? 유튜브 본 놈인가 했는데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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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밍가다 커. 나왜 이렇게 시작다 굿. 이거 언더 설서줘 언더 설 거기 말고 거의 말고 거의 말고 프리 아이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바거 바이 바이 바이 이 바이 바이 이 야, 프아프해봤는데안 <웃음> <웃음> <웃음> 되더라고. 히프스트 <웃음> <힙패트. 웃음> 이러면 이기는좋겠지 <줄> <웃음> 오케이, 내가 <내려가고>. 고아야야야아니나오아궁 <웃음> <웃음> 뽑았는데 이거 맞노? <웃음> <웃음> 아니. 후냉 뭐 e l e f SQL gibt 나 어. 어이씨 내 에이 미친 어 근데 114박가네 오오 멋있네 아눈 나의 눈 저거 하버 영. 하버랑 아이 아이 컨택 한번 했어요 어? 와. 나이스 아이씨이말 <웃음> 양쪽에서 개지 <웃음> 어, 자칭 얼랭의 실력은? 어, 나이스! 이게 자칭 얼랭 어깨가 너무 무겁다 기가 이도 이렇게 형 내가 빵대 흔들고 있을게 어차피 제어차피엄이라 <웃음> 그 오, 예, 예. 하어하 하하하. 하하하. 하하하. 아니하 하하하. 하하하. 하하하. 하하하. 하하하. 하하하. 하하하. 하 이건 좀